네, 오픈마켓 지마켓 옥션 11번가 그리고 쿠팡 이렇게 있고 수수료가 얘네들은 좀 비슷하죠 평균적으로 11% 정도 되어있고 어, 스토어팜 같은 경우에는 음, 카드 수수료만 되어있어가지고 3.8% 에서 지지쇼핑 수수료까지 포함하면은 한 6.8% 요정도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스토어팜이 좀더 등록하는 건좀더 쉽기 때문에 스토어팜을 좀더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면 블로그나 후기 블로그같이 글처럼 글쓰기 얘가 좀 중요해요 블로그처럼 글 쓴다는 거는 이미지 넣고 텍스트 넣고 이미지 넣고 텍스트 넣고 내가 이 상품이 나오기 원하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반복시켜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되는 게 스토어팜이죠 마찬가지로 이 스토어팜에서 물건을 산 고객에게 내가 어떠한 베네핏을 줘야 되는데 그럼 어떠한 베네핏을 줄 거냐 뭐 후기를 남겼을 때줄 것이냐 아니면 내 스토어를 찜해 는 경우에 내가 플러스로 해가지고 무엇인가 줄수 있는 거뭐 예를 들어서 쿠폰 이런 것들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스토어팜에 상품 등록하는 부분에서와 스토어팜 판매 자체를 올려주시는 거에서 도움을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저녁 드십쇼 자 그때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마켓 옥션에서는 상품 등록하는 당시에 품질지수라는 걸 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상품관리 메뉴에 들어오시면은 상품관리에서 요 품질지수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품질지수 탭이 있는데 이 품질지수 탭에서 상품을 검색하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옆쪽에 점수 배점표가 나옵니다 보시면 높은 점수를 맞고 있는 것도 있고 낮은 점수를 맞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 점수를 나오기까지 얘는 어떠한 그 점수의 가이드가 있는데요 그 점수를 지켜서 올려주게 되면 어, 우선적으로 갖게 되는 오픈마켓 모든 곳에 도,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일단은 판매량이 들어가게 되겠고 할인판매가가 들어가요 한마디로 내가 할인율 할인율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카테고리 플러스 키워드 매칭 이 얼마만큼 정확도가 되나 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판매량, 할인율, 카테고리 매칭 그리고 부가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옵션 개수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옵션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 가격 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고 있죠 상품 등록하는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고 상품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얘네들 등록하실 때가산점으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어요 이 플러스 알파 요인은 무엇이 있냐면 상품 이미지의 용량에 관해 가지고 좀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용량 그리고 길이 그리고 이미지 포스팅을 어디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도 조금 중요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 예컨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티몬, 쿠팡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상품을 보면 뭐 예를 들어 전 티몬에서 좀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음, 요즘에는 의류를 좀 많이 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지금 이 쿠팡을 켰어요. 이 쿠팡에 보면 상단에 이미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여기 하단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쿠폰 나오고 밑에 인트로 이미지 나오고 상품에 대한 이렇게 이미지들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1번, 2번, 3번, 4번 상품 나올 때 이렇게 눌러주면 은 새창이 이렇게 뜨죠. 자 이렇게 뜨고 내가 이렇게 넘겼다 그러면 다음 상품으로 이렇게 뜨고 요게 요즘에 모바일에서 상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위주의 상품 페이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마켓 옥션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떨어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판매율이 지마켓 옥션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요 1 1번가와 굉장히 높은 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품 등록하는 당시에도 얘네들은 지마켓 옥션만 신경을 쓰고요 다른 11번과 쿠팡 같은 경우에는 옵션 이미지를 맞춰주는 거 얘를 좀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클릭하면 새 창이 뜨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바일 최적화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항들을 지켜놓은 상품 페이지를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마켓별로 조금 다르다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일단 지마켓 옵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배점을 주는 것이 이미지의 사이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문 옵션 상품의 옵션을 몇 개를 쓰고 있느냐 그리고 옆쪽에 보면은 이미지 용량과 길이 사용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11번가를 한번 보면요. 11번가에서 상품 등록하는 당시에, 보면, 고객이 옵션을 쉽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 내, 고객, 내 상품을 고객에게 더 노출을 쉽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고객, 게 옵션을 쉽게 할수 있는 스마트 옵션이라는 것이 여기 11번가에서는 지금 주고 있어요. 어, 쿠팡이 그때 우리 1조가 1조가 좀 넘게 그 투자금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쿠팡이 지금 1위 자리를 11번가한테 내줬다는 거죠 그 이유는 11번가는 굉장히 모바일에 얘네들 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때 상품 등록한 당시 에 이런 것들 신경 써달라 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 옵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스마트 옵션이라는 것은 내가 스크롤 이렇게 내리면서 화면을 볼때 클릭하면은 팝업창이 뜨면서 그 해당하는 상품을 바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기능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품에다가 내가 어떠한 재고류을 써놓으면은 그 재고에 대해서 품절이 됐니 안 됐니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할수 있는데 이미지 자체에서 이렇게 바로 띄워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을 들 제공하고 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거기에서 인기 상품들 표시하는 걸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배지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내가, 보, 내가 어, 고르고 있는 지금 내 상품 페이지에서 가장 잘나가는 이 판매 페이지에서 제일 잘나가는 상품에 대해서 잘 팔려요라는 글씨 이렇게 붙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 팔려가는 거 매진 임박 수량 이렇게 나와 있고 낮게 단가 표시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개의 상품 모아가지고 세트로 파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산까지 해준다라는 이런 부분알수 있는 게 11번가의 어, 이 스마트 옵션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템플릿 중에서도 어, 좀 이쁘게 생긴 애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한번 하단으로 내려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상품 기본 정보 입력이라는 11번가의 중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 적용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미지 사용 가이드 여기에 11번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이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옆에 보면 이미지 템플릿 PSD 다운로드를 바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권장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마켓 옥션처럼 이 품질지수라는 것을 줌에서 점수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 그렇지만 이것으로 해주시면 모바일이 좀더 노출되는 거에 대한 어, 플러스 가산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리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스트에 나와있는 어, 상품들을 보면 은 거의 이것을 적용해놓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이죠. 한번 볼게요 제작 가이드가 따로 이렇게 있고요 제작 가이드 뭐 상세 설명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 얼마만큼 떨어졌다고 써 있는데 이건 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한마디로 내 상품을 클릭해서 새 창이 떴을 때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뜬다는 거죠 가격 쓰는 거 옆에 할인율 옵션 번호 쓰고, 상품 이름 쓰고, 가격 쓰고, 가격은 뭐 쓰나 안 쓰나, 이건 선택해 주시면 좋지만, 써주는 게더 좋다. 상품 이미지 넣어주고, 설명 써주고. 이렇게 템플릿을또 여러 개를 줍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도 되고요. 잘라서 이 상품 페이지 그대로 써도 되고요. 자, 요거는 옵션 이미지인데요. 옵션 이미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금 보고 있는 거 클릭하면은 팝업창 띄우는 거, 마찬가지의 다음 이미지 이렇게 생겼는 것까지 해서 지금 세개를 주고 있습니다. 2단짜리는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지를 이렇게 커팅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요. 요거 클릭하면 세창 뜨게 요거 클릭하면 세창 뜨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이렇게 제작 가이드도 주고 있고 p s d 원본 파일들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템플릿이 있으면 이 템플릿들 중에서 골라서 바로 사용해 주셔도 된다라는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옵션 2단, 타입 1, 2, 3이렇게 있죠. 1단으로 할지 2단으로 할지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등록하는 당시에는 뭐 좋은 예와 나쁜 예뭐 이런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는데 이렇게 찌그러뜨리지 말라는 얘기인 거고 복잡한 배경 넣지 말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어, 이미지 자체에 다 텍스트를 막 넣어가지고 좀 고객에게 혼란을 주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 얘를 등록하는 당시에 엑셀 파일로 등록을 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얘네들 등록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죠. 어떤 레이아웃을 쓸 거냐 그리고 레이아웃 적용하는 게 1단이냐 2단이냐 상세 설명 나오는 이 칸에다가 뭐 상단 부분에 쓰는 이미지 하단 부분에 쓰는 거 상단 같은 경우에 인트로 이미지가 될수 있겠고요 하단 같은 경우에는 배송 정보 같은 상황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있는 중간 영역 한마디로 상품의 옵션 영역에 어떻게 넣을 건지에 대해서 엑셀 파일로 등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템플릿으로 11번가에서 좀 많이 판매가 된다 된다 하는 상품이라면 요거를 좀더 신경 써가지고 등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템플릿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라 하면 자동으로 요런 것들 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잘 팔려요 라든지 아니면 품절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띄워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1단 모양은 요런 모양이고요. 2단 모양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강조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다랗게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상품 옵션을 등록하는 당시에 엑셀로 대량 등록하는거 옵션 정보 입력하는거 그리고 옵션에 그 종별 값들이 어떻게 들어가져 있는지 이미지 대량 등록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랑 매칭을 해줄 수 있죠 상품 등록하는 당시에 이런 옵션 등록하는 부분 때문에 한 시간이 적어도 상품 등록하는 것만 저는 최소한 두세 시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뭐 이런 것까지 배려하지 않고 그냥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h t m l 그냥 복사해서 올릴거야 라고 한다면 크게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까지 지켜가지고 고객들이 상품을 봤을 때 빨리빨리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구매 전환은 훨씬 더 쉽게 되실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뭐 엑셀 대량 등록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엑셀 파일 이렇게 다운 받으실 수 있고 다운 받은 엑셀 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미지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쭉쭉. 쭉쭉쭉쭉. 이렇게. 이미지는 이렇게 압축 파일로 해가지고 등록을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매칭을 시켜주실 수도 있게 돼요. 이런 어. 부분들 보시면서 11번과 상품 등록해주시면 좋은데, 자, 어, 실제 페이지, 판매자의 페이지를 보면은 여기가 인트로로 나올 수 있는 인트로 이미지 영역이고요. 밑에가 배송 정보 나오는 영역이에요. 자, 가운데 옵션 등록 수정이라는 버튼을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잠시만요. 카테고리 위에 선택을 잠깐 하겠습니다. 여성으류의 티셔츠에다가 등록해 볼게요. 이러면 배송 상품으로 브랜드가 있으면 브랜드 이름 써주겠지만 없으면은 내 회사 이름 테스트 상품으로 해서 등록을 해주고요. 어, 홍보문구 같은 거 넣어주시면 11번가의 상품명 바로 위쪽에다가 배치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지 뭐 테스트로 하나 그냥 넣어보도록 하죠. 600 곱하기 600 이상을 넣으라네요. 상품 가격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조합형, 독립형으로 해가지고 몇 개의 조합형으로 해줄지 이런 것들 선택할 수 있고 작성형이면 텍스트로 이렇게 넣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엑셀 대량 등록이라는 버튼 누르시면 엑셀 파일로 여기다가 바로 넣어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 주로 넣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색상 이라고 쓰고 그 옆에 빨강, 노랑, 콤마로 이렇게 구분해주세요. 파랑 이렇게 쓰고 옵션 가격을 빨강일 때는 1,000원에 팔겠다. 노랑일 때는 2,000원에 팔겠다. 파랑일 때는 그냥 내가 써놨는 판매 가격으로 팔겠다. 이렇게 해주고 조합형 하나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이즈 그래서 뭐 55인가 66인가 77인가 옵션 가격은 똑같이 해주겠다 옵션 등록 버튼 누르면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옵션 이미지 등록하는 것으로 이미지 내가 만들었던 거 여기서 찾아보고 올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 이미지 클릭해 가지고 새창으로 보는 거는 여기서 등록해라 라는 게 되겠고 재고 수량 을 입력을 쭉 해서 판매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웃음> 근데 11번가는 굉장히 쉽게 잘 되어있구요 마찬가지로 그어 쿠팡 같은 경우에도 되게 쉽고 잘 되어있어요 근데 그 지마켓 옥션은 조금 어렵게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불편한 게 있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뭐 이게 좀 이해가 안간다 뭐 이건 더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제가 요 부분을 책으로 사실은 추가를 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등록하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책에는. 왜냐하면, 어, 빅셀러가 아닌 이상 이걸 쓰는 분들은 사실 많이 못 봤어요. 11번가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음, 일반 판매자님들도 저는 해줘야 된다라고, 어,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음, 해주면 좋겠어요. 저가, 저의 그냥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저런 것들을 사용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한번 눌러볼까요? 얘네들도 쓰고 있는지. 아, 요즘에 이말 되게 많죠 인간적으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쿠폰 받기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가 인트로예요. 여기도 인트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이미지 클릭해서 새창으로 이렇게 얘네는 뜹니다. 작게 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자 요렇게 뜨는 경우에 모바일에선 어떻게 보일까요? 모바일에선 이렇게 안보입니다. 얘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번가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상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팝업창이 새 창으로 이렇게 뜨는 요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얘를 핸드폰으로 한번 확인해볼게요. 그런 래요그 얘기를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요거요거 제가 지금 11번가의 베스트 <웃음> 네, 상품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여기 상단에 있으신 얘네가 인트로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있는 이미지가 클릭하면 이렇게 새창이 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pc로 보는 경우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 핸드폰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웃음> 제 랩했어요. 너말 진짜 빠르죠. 저도 알고 있어요. 알야 제가 지금 11번가 화면 지금 보고 있는데 11번가 화면에서 올려가지고, 임시를 눌렀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그, 자체 거를 사용을 하면은, 이런 오류들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웬만하면, 하... 음, 웬만하시면은, 그, 이 마켓들이 권장해주는 사, <웃음> 상황을, 그, 따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픈마켓은 다 각각 상품 등록을 다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야지 조금 더 여러분들 판매도 더 많이 올리실 수가 있어요. 자, 얘네는 요렇고. B.Y 아니에요. B.Y 기독교예요. 전 무교예요. 자꾸 주님 주님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어, 이렇게 이거 보이죠 여러분? 어, 이렇게 이렇게 뜨는 애가 그 11번가의 규정을 따라가지고 만든 애들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창 안에 창이 떠요 레이어 팝업 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뜨기 때문에 좀더 보기 좋은 거고 제가 얘를 또제 핸드폰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민성님 계시니까 제가 웃네요 <웃음> 자 11번가에요 11번가 화면에서 이렇게 상품 보고 누르면은 이렇게 열리죠 음? 그래서 훨씬 선택하기에 좋게 되어 있는게 11번가다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까지는 안되어 있어요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상품 보다가 마음에 드는게 생기면은 걔 번호를 열심히 찾아 가지고 그 애를 눌러줘야 되는 아주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번거롭고 힘들다 그리고 뭐요 상품 중에서 잘 나가는 애가 있으면은 뭐 잘나감 이라고 표시가 들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템플릿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잘라감이라는 글씨가 여기 뜨지 않고 있죠. 네, 요거는 지마켓 화면이에요. 지마켓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옵션이 나와도 어디를 누르면 이렇게 새 창이 뜨죠. 새창 뜨는 방식으로 이렇게 채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베이가 그 모바일 쪽으로 조금 많이 딸려요 저도 이베이로 어차피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베이 것만 좀잘 알았었는데 어 11번가 이런 식으로 상품 등록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을 좀 느꼈습니다 11번가는 모바일만 좀 잡아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시장의 2위는 11번가예요 짠네 했어요 어, 11번가가 지금은 시장에서 어, 지마켓을 추월하지 못했어요 PC쪽으로 해서는 하지만 음, 11번가가 모바일에서는 아직도 단연코 1위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좀더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사항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 아세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뭐 많이 사세요? 사시나요 안 사시나요? 아시겠지만, 저는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온라인에서 좀 많이 사는데, 그, 온라인 쪽에 요런 게 있어요. 그, 요즘에 VVIP 회원이 되면 뭐 상품이 이렇게 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제가, 어, 팀원에서 샀어요. 그럼 200만원 짜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어, 저도 진짜 컴퓨터나 뭐 이런 작다한 것들, 인터넷에서 정말 많이 사는데, 이렇게 많이 사다보면 그 해당하는 마켓에 제가 vip 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vip 회원을 굉장히 관리해주는 제도가 요즘에 좀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요즘 우리 고객들이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게 아 내가 살려고 했던 그 마켓에서 계속 내가 사겠다 왜냐하면 내 정보 같은 것도 거기 다 있고 배송 정보도 거기 다 있고 회원가입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데다가 뭐 결제 시스템도 거기다 다 붙여놨어 내 컴퓨터 켜면 바로바로 바로 그 결제하는 거뭐 설치하고 뭐 이런 귀찮은 없이 바로 할 수가 있어 라는 걸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객들은 거의 내가 샀던 마켓에서 많이 사요 G 지마켓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마켓에서만 많이 사고요 11번가에서 많이 사는 사람들은 11번가에서만 많이 사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1번가가 지금 하는 노력 중에 이런 게 있죠 여기 보면 아까 어디 갔죠 인간적으로 새롭게 바뀌었다. 뉴 멤버십 이거 있죠. 어, 하정우랑 누구더라? 그또 오해영의 오해영. 어그그분 둘이서 지금 모델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새로운 게 나온 게 장바구니 할인부터 시작해서 특별 6종 패키지 이런 거 준다고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특별했대. 이렇 해가지고 멤버십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보너스 쿠폰까지도 이렇게 주고요 승급 혜택 패밀리면은 3개월간 5만원 이상 3개월간 50만원 이상 3개월간 100만원 이상 구매를 했다 그러면 VVIP 회원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줘가지고 마일리지 혜택과 그리고 할인 혜택을 엄청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고정 고객을 계속해서 확보하겠다라는 이 마켓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오픈마켓 시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토어팜에서 굳이 굳이 우리한테 우리 한테 우리 스토어 찜 해주세요 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샵으로 계속해서 이 회원들을 끌어당겨야지 내 마켓에서 고객들을 떠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계속 이 고객에게 내 마켓에 대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는 고정 고객을 확보시킬 수 있고 내 고객에게 어찌 보면 충성도 있는 고객들을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것이 요즘에 사람 수는 늘지 않잖아요 계속 태어나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기대수명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럼에 따라 가지고 이 고객을 충성도 있는 고객으로 내가 전환만 한다면 웬만해서는 다 고객 편을 들어주고 고객 입장에서 선다면 당연히 판매하는 판매자들의 돈을 받아가는 이 마켓들도 고객들이 계속 확보가 되어 있으니 당연히 셀러들이 많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인플루언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플루언스 어 인플루언스 마케팅이라는 것이 요즘에 좀 생기고 있어요. 좀 찾아보면요. 인플루언스 마케팅 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것이 새롭게 떠오른 마케팅 방법이에요. 어, 시안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이 컨텐츠 마케팅의 새로운 원자 인플루언스 마케팅 뭐 바이널 마케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많은 바, 마케팅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게 생긴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의 음, 마케터라고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내 샵을 공, 광고를 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주고 뭐 블로그를 꾸며 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키워드 마케팅을 해달라고 한다던가 많이 이런 신경들을 많이 쓰게 됐었는데 이제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바이널 마케팅 이라는 것이 바이러스 잖아요 사실은 바이널 이라고 이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구전 이라고 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어느 그 마켓에 가가지고 어 저기 있는 민성님네 가게 가면 되게 괜찮은 핸드폰 케이스를 많이 팔고 있어 그 그러니까 핸드폰 가게는 저기로 가봐 라고 내가 그 민성님 가게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내가 고객이었던 것처럼 해가지고 뭐 블로그에다가 후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뭐 카페가서도 쓰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성님네 가게에 계속해서 어 마켓에 들어올 수 있게 했던게 바이널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거기 좋던데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갔던 게그 바이널 마케팅이었다면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셀럽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의 유명한 셀럽들, 뭐 좋아요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어 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좋아요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친구가 많은 그런 페이스북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상품 한번 써봐라고 후기를 써달라고 그냥 대놓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상품을 써보고 어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셀럽의 그 글을 보고 이 상품을 사는 거죠 다들 알고 있어요 이 셀럽이 유명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오늘 저처럼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인플루언서인 것도 맞아요 언니 왔어요? 음. <웃음> 우리, 서울대에 뭐, 쇼핑몰가 있으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입학 한번 해보시죠. 오늘, <웃음> 오늘 열분 듣고 계신데, 한번 가보시죠. 음. 어쨌든, 어, 그래서, 저가 만약에 오늘 하고 나왔는 이 귀고리가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그러면, 이 귀고리가, 어디서 샀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귀고리 여기서 사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후기도 되게 잘, 그 챙겨주는 것 되게 많이 주고 어.. 사 그.. 대모님이라요 그.. 뭐죠? 케이스도 이쁘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기 때문에 어 되게 괜찮았어요 라고 제가 유명한 사람이라서 저를 제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의 말은 되게 잘 그.. 들어주시고 제.. 저의 말을 잘 공감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상품이 괜찮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이 상품에 아니면 이 마켓의 좋은 이미지를 고치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한 명의 인플루언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요즘에 이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슈퍼들에게 구매의상을 자극하는데 영향력이 높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페이스북, 유튜브, 뭐 핀터레스트, 뭐 트위터 다양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 자극을 하고 있다 네 라는 것이죠 맞아요 뭐 블로그 마케팅 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은 요즘에 페이스북 페이지 요즘에는 페이스북에서 좀더 많이 사용해요 을 파워블로거 그쵸 파워블로거도 여기 중에서 하나 이기도 하죠 근데 좀더 영향력이 높은 곳이 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이런 저같은 이런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mcn 마케팅하는 사람들 있죠 가장 큰 예로는 그 화장품 리뷰해주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또는 지식인에서 그 굉장히 높은 등급의 지식신이 있죠 그런 분들도 음,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완전 답장료잖아요 그, 그쪽들은 다 답을 정해놓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 근데 여기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요거 링크 주소 링크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열어놓은 페이지 여기 좀 기사 같은 형태로좀 많이 담고 있네요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어 우리 쇼핑몰 판매자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알마인드로 맵을 하나 그랬는데뭘그랬냐면 제가 요런거 하나 그렸어요 우리 판매자님들이 해야하는 일들 이라고 해가지고 <웃음> 그죠 저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것들릴이라고 제가 만든 마인드맵이에요 이게 판매자님들이 해야되는 내용들인데 제가 여기 쇼핑몰 책을 쓰기 위해 가지고 이 마인드맵을 그렸어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주로 되어있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인트로 처음 시작 여러분들 시작하실 때 생각보다 이, 이거 창업자의 마음가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어, 대충 해가지고 뭐 한번 해보지 뭐 투잡 한번 해보지 뭐 라고 생각을 했다면 못할 거예요. 이 마켓을. 하지 못할 겁니다.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죠 어, 조금 해보니까 뭐한 3개월 4개월쯤 되니까 조금씩 팔렸어 예를 들어 또는 하나도 안 팔렸어 그러면은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우리는 뭐 생각을 하는 거죠 하, 이걸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뭐 이런 생각부터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 이건 알공장에서 만든 알마인드란 거예요 어, 마인드맵 그리는 건데 쉬워요 뭐 이렇게 눌러 놓고요 여기에서 제가 엔터를 하나 치면 이렇게 토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위에서 뭐 하위 토픽 이렇게 만들기를 해가지고 토픽을 만들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옮길수도 있죠. 음, 아무튼 저는 뭐 이런걸 쓰고 있어요. 창업자의 마음가짐도 중요할 거고 내가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이 마켓에 대한 시장도 중요하실 거고 그리고 판매 채널 어디 지마켓 옥션 뭐 아니면 은 내가 뭐 카페 십사로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스토어만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뭐 쇼핑몰 창업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돈은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지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웃음> 왜, 왜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갑자기? 대충 할거라면 전 시작하라고도 안해요. 제가 그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다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요즘 쇼핑몰 어떤거 팔면 좀잘 팔릴 것 같아. 너좀잘 알아? 뭐 이런 것들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대놓고. 그러면 너, 너는 쇼핑몰 안해야될 것 같아. 그냥 대충 할거라고 한다면 그냥 돈만 날릴거야. 시간만 날릴거야. 하지마. <웃음> 그죠 통장에 그 총알은 많이 준비가 되어있을수록 훨씬 어, 좋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돈 놓고 돈 먹기에요 사실 쇼핑몰도 근데 인생 그게 아닌게 어디있어요 어, 미성님의 헛소리 그만하시고요 다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없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나눠가지고 자체제작하는 사람이나 동대문 사입이나 중국 사입 인터넷 사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구축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사진 촬영도 해야 될 것이고, 상세페이지 제작도 해야 될 것이고, 포토샵 기초도 잡아야 될 것이고, HTML 배워야지 새 창을 띄우기나, 아니면은 내 쇼핑몰 내 마음대로 바꿔보기나, 이런 것들도 하겠죠. <웃음> 웃기네요. <웃음> 민성님, 도배를 많이 하셨어요. <웃음> 네 그리고 자산 모를 꾸밀 때또 PC와 모바일 버전이 있다면 얘네들 어떻게 꾸미셔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페이스북으로 어, 판매를 할 건지 뭐 블로그로 판매하는 분들은 어떻게 꾸며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운영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주문 발송이나 택배사 선정, CS 처리하는 것들, 세무, 그리고 어, 상품을 모아서 팔수 있는 이런 샵링크 같은 운영 툴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좀씩 생기게 되죠. 그리고 판매 채널 일단 상품 등로 오늘 하는 방법 제가 쭉 설명해 드렸는데 그런 거 하는 잘하는 방법이랑 내가 해외몰로 만든다 라고 했을 때 해외몰은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할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나라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마케팅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겠고 그리고 더잘 팔기 위해서 마케팅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쇼핑몰 창업자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정말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음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좋게 좋게 끝내는 걸로 어쨌든 어 이렇게 11번가 상품 등록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아 그쵸 다음 책을 지금 어, 출판사랑 기획을 하고 있어요 어, 다음 책은 아마도 올해 말쯤 나오지 않을까 1년에 한 권씩은 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허 허허허허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11번가 상품등록 하는 방법 배워봤고요 민성님 <웃음> 벌써 2분이시던나요 <웃음> 아, 재밌네요. 좋아요. 자, 스토어 같은 경우에 상품 등록하시려면요, 일괄 등록하는 엑셀로 바로 이렇게 상품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하나씩 꾸준하게 등록하시는 게 가장 사실은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음,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옵션 등록하는 방법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등록 가이드가 또 이렇게 따로 있죠. 한번 볼게요. 옵션 등록하는 건데요 옵션 얘네들도 등록할 때 이렇게 엑셀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도 해놨습니다 어, 예전에는요 옵, 이 최소 옵션과 최대 옵션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얼마 이상 얼마 미만 요게 원래 지마켓 옵션에 있었던 규정이었는데 요것을 조금 개선을 해서 바꿨습니다 응. 그래서 뭐 이렇게 지마켓 거 옵션에 거의 똑같이 맞춰줬다 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옵션 등록하실 때 옆쪽에 사용 여부 체크해 주시고 옵션 때문에 사실 지마켓 옵션 1 1번과 스토어팜 인터파크 얘네 상품 등록하는게 그렇게 다 똑같지 않아요 어머 제가 <웃음> 또안 켰군요 네, 스토어팜 같은 경우에는 상품 등록 메뉴에 오시면 일괄 등록이라는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상품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웃음> 민성님저 이거 블랙리스트에 올려도 돼요 <웃음> 아무튼 요렇게 되어있는 상품 녹화할 때 옥션등록 방법 다운로드 받기 라는 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음. 요 파일 열어가지고 <웃음>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을 써놨어요. 랩 같아요. <웃음> 재밌네요. 상품 옵션이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등록하고 나면 이 등록하는 상품에 따라서 이미지를 이렇게 따로 설정할 수 있어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 11번가랑 같은 뷰를 자랑합니다. 누르면 세장 띄워가지고 그 이미지에 어 자세한 이미지를 보는 것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이거는 우리 스토어팜의상품 등록할 때 모든 곳에 이렇게 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모든 상품 등록하실 때마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음 어떨 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가지고 럭키투데이 같은 데 들어갈 때 있죠 럭투 같은 것들 그런데 들어가실 때는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고 세팅해서 상품을 모아 가지고 입점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음전 같은 건잘안 하시거든요 스토어팜 내에는 거의 개인 쇼핑몰로 보기 때문에 잘안 합니다 그러시니까 스토어팜에 상품 등록하실 때에는 이렇게 상세 옵션 같은 거 등록해서 클릭해서 팝업창 띄우시는 것들은 대부분을 그냥 어 단일 상품으로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웃음> 그렇죠 요즘 판매 잘 안되시죠. 휴가철이라서 잘 안되고 어, 제 생각에는 올해도 그 우산 판매하시는 거 준비하신 분들 많이 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 진짜 비 많이 온다고 기상예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장마가 거의 없었잖아요. 날씨만 계속 꾸물꾸물하고 정말 너무 덥고 그래서 판매가 정말 올해는 잘 안됐다라는 것으로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또잘 파시는 분들은 그래도 또잘 파시더라고요. 그또 신기하게도 아무튼 뭐 그렇다는 점 좋아요.